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어, 저 인터넷 연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그래도 한 뭐, 열두 시한0분 전에는 끝나는 걸로 좀 계획을 하니까, 어, 뭐 그렇게 시간상 문제는 없을 거니까요. 안심하시고. 자 우리 이, 나눠드린 프린트 그, 혹시 갖고 계시면은 4페이지를 보시고요. 안 갖고 계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여기다가 준비를 했으니까. 네, 요거 요기 의대로 프린트 요대로 나올 겁니다. 네, 똑같이 나올 거니까. 네, 혹시 프린트 안 갖고 계셔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좀 전에 1시간 동안 설명한 게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가 자, 원래 소유자가 임기원 있었죠. 임기원 임기원. 장도 그 있었지만 자, 원래 소유자가 이제 임기원이 있었어요. 임기원이 원래 소유자인데 자, 이걸 누가 사기로 예약을 걸었다 했죠? 이성원, 이성원, 이성원.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였죠.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둘이만 약속할 게 아니라 등기관한테 가가지고 자, 너도 신청, 나도 신청, 공동 신청 해가지고 가등기를 걸어놓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임기원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안 나타나면 이성원 혼자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혼자 갈라면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뭘 가져오라고 랬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여보세요. 자 가등기를 처음에 신청. 가등기 신청이에요. 가등기 신청. 자, 이쪽으로 오세요. 가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인데 자 예외적으로 가등기 권리자가 혼자 단독으로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가등기 의무자가 오케이라고 승낙서를 써주든가 아니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이 있든가 이걸로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 있으면 촉탁 등기다라고 하면 틀려. 자 명령 등기다라고 틀려. 자, 틀려. 자 명령 아니고 촉탁 아니고 자, 단독 신청 등기다. 요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문장으로 자 문장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지, 뭐, 이러면 안 돼. 자, 그냥 설명 좀 듣고 그냥 넘어가면 시험 못 풀어요. 우리는, 여러분, 진짜 명심하실 게, 그냥 재미난 얘기 듣고 끝날 거 아니에요. 자, 시험 지문을 읽고, 어디가 틀렸나? 아, 출제자가 요거 장난쳤네? 그거 구분하는 거를 미리 연습해야 돼요. 안다고 문제 풀리지 않아요.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문제 풀립니다. 진짜 부탁이에요. 그냥 설명 좀 듣고, 뭐, 이래가지고 절대 문제 풀어요. 자, 지문을 보고 예 연습하셔야 돼. 자 연습합니다. 연습. 자 보세요. 글씨를 못 읽으면 시험 못 봐요. 글씨를 빨리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자 A부터 보세요. 가등기 권리자는 자 권리자 누군지 아시죠? 가등기 권리자. 자 여기서는 누구예요? 이송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는 단독으로 단독으로 혼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그 당연히 맞는 말이지. 맞는 말. 됐죠? 자 B하고 C하고 요거 두개 비교하세요. B, C. 비교하세요. 가등기 명하는 명하는 자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똑같죠? 자 법원에 가죠 법원 이 법원은 이 부동산 있는 동네 법원이에요. 자임견 이성은 사는 동네가 아니라 자, 내 주소지가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가처분을 받아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가처분 명령의 경우에는 절대로 법원에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자 얘한테 주는 거예요. 가등기 권리자한테 줘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등기를 하겠어요. 자 권리자 단독 신청으로 하겠어요. 자 단독 신청이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가등기하라는 가처분 명령. 자 가등기하라는 가처분 명령이 나오면 이걸 받아서 이성원이 등기소에 가서 단독 신청입니다. 자, 절대로 이 경우는 촉탁 등기가 아니다. 꼭 명심하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났다라고 하면 이건 단독 신청 등기입니다. 됐죠? 자, 다음.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이에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에요. 자나 사는 동네 법원이니까 해당 부동산 있는 동네 법원이니까 자 당연히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소재지, 소재지 관할이지 주소지 관할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신청해서 법원에서 주면 그거 가지고 단독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죠? 꼭 명심을 해 주세요. 요게 이제 우리 프린트에 A, B, C, D 넣어놨으니까 그 질문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요. 자, 다음. 자, 요지 요거는요, 주소지 관할이다. 요거는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온 겁니다. 올해 시험에. 이제 내년에는 글쎄요,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주수지 관여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한두번 정도 질문을 했었어요, 이거. 틀린 질문이죠. 자, 이제 본등기 얘기를 해드릴게요. 본등기, 본등기. 본등기는, 자, 본등기는 임기현 이성원 간에 예약 걸어놓고 다시 본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자, 임기현이 이성원에 가등기 해놓고도 우리 정동섭에게 소유권 이전을 시켜줬었잖아요. 그럼 본등기는 누가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본등기. 의무자는, 자 본등기 의무자는 누가 해줘야 돼요? 임기원이 해드려야 돼요? 정동섭이 해드려야 돼요? 자, 누구요자 본등기 의무자는 임기원이 해드려야지 정동섭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임기원이 본등기를 처리를 해줘야지 자, 제3취득자는 해당이 없다 자 심지어 둘이 본등기하는데 이 사람 승낙을 받아야 돼?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야요 제3자의 승낙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직권 말소 대상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거고요, 자 다음 아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아까 서장훈이 유재석한테 가든기를 하고, 유재석이 그 가든기를 자, 누구한테 넘겼죠? 김구로한테 넘기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가든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뭐할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전할 수 있다. 그러면 가든기를 이전 받은 자가 있잖아요. 가등기를 이전받자. 그 사람이 본등기를 쥐고 들어왔었죠. 김구라가 본등기를 쥐고 들어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본등기 권리자는 그 사람, 원래 그 사람 가등기 권리자인데 만약에 가등기가 딴 사람한테 이전되었다면 그 이전받은 사람이 본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네, 다시 한번. 자, 이 부분은 아까 그 사례를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서 여기서 자, 유재석이 유재석이 김구라한테 가등기를 이전했잖아요. 그럼 가등기 이전받은 김구라가 본등기를 친다고요. 자, 본등기 하면 자, 여기 유재석이 김구라한테 가등기 이전했는데 본등기를 치면 2번이 열리면서 여기 본등기 에 김구라가 들어온 거예요. 이 김구라가 서장을 찾아가서 본등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구라는 가등기를 이전받은 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본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여기 보시면 자, 본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 또는 가등기 상의 권리를 이전받은 자. 이 사람이 본등기 권리자 됩니다. 근데 본등기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이지 지금 소유자가 아니다. 그 제3자의 승낙도 필요 없다. 됐죠? 다음 요거 설명을 좀할 건데요. 요것도 또잘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임기원으로부터 자 이성원이 가등기를 받았다. 이게 아니라 자 이성원하고 예를 들어서 유재석하고 저 같이 공동으로 가등기를 받았다. 이런 경우 생각해보세요. 여러 사람이 가등기를 같이 들어온 거야. 자, 그렇다면 둘이 같이 가서 가등기하고 둘이 같이 가서 본등기하면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가든 게 해놓고 같이 가서 보는 게 한다. 그런 건 너무 당연하니까 되는 거지. 그래서 시험 안 나와. 그런데 둘이 해놓고 혼자 온 거예요. 혼자. 혼자 와서 내 것만, 나 2분의 1만 좀 합시다. 나 2분의 1이야. 2분의 1만 합시다. 그럼 해줘. 자기 거 하겠다니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서 제 것까지 해주세요. 자 일부가 가서 전원에 대해서 보는 게 합시다. 이거는 안해준니다 예를 들어서 자 둘이 2억짜리 집을, 자, 2억짜리 집을 1억, 1억으로 사기로 한 거요. 예가등기 해놓고, 나중에 본등기로 와서, 그래서 혼자 1억 들고 와서, 나 1억 들고 왔으니까 예상대로 1억어치만 본등기 합시다. 그럼 해줘야지 뭐. 근데 1억 들고 와서, 자, 1억, 1억, 2억짜리 다 해줘. 그럼 안 해주지. 1억 들고 와서 왜 2억짜리 다 해달래? 안 해주죠. 예. 네. 만약에 혼자 와서 2억 들고 와서 우리 친구 것까지 내가 돈다 내주세요. 해줘. 그럼 해주겠지. 그러 시험에 안 나와. 그런 친구 없잖아. 그죠? 혼자 왔으면 1억 들고 온 거야. 1억 들고 왔으면 1억어치만 해주는 거야. 그내 것만 해줍니다. 자, 남의 거는 안 해줍니다. 그냥 당연한 상식이에요. 이 상식을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내는데, 자,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 나오면 벌벌 떨어요. 그죠? 아우, 나 헷갈린다, 헷갈린다. 아니 뭘 상식인데 뭐내건 내가 하고 니건니가 네 하고 그 원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이것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다음 연습합니다 A 보세요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권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내거 하겠다는데 왜안돼 있다 다음, 자,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인데, 자, 1인이 보존행위 주다. 이건 괜히 쓴 거야. 써도 되는 거야. 그쵸? 자, 전부의 본등기하 때, 자, 이거 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요 1억 내면서 2억어치를 다 해달라. 라고 하면, 자, 택도 없는 소리죠. 자, 할수 없습니다. 각자 해야 되는, 각자. 그죠?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있다 없다를 살살 바꿔버리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지문 있다가 날아가요. 머리가 휙 돌아. 집중력을 놓쳐버리면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자, 다음, 자, C 보세요.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어 자 가등기를 걸었는데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본등기 신청할 때 본등기의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이다 지금 소유자다 그래서 가등기 할때 그때 그때의 소유자다 그걸 맞는 말이죠 임기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기원을 상대로 본등기 하니까 지금 소유자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됐죠? 자또 갑니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자, 가등기된 권리가 이전되었다라고 하면, 자, 이쪽에 이쪽에 유재석이 김구라한테, 자, 유재석이 김구라한테 가등기를 이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김구라가 본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쓰구대 하고 이 경우는 가등기 잡히고 소유권을 정동성한테 판거 얘기 있고 이 경우는 자, 우리 유재석이 김구라한테 가등기를 넘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본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이거는 본등기 권리자가 누구냐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그걸 판단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그 다음 그 다음 세 번째로 자세 번째로 가등기를 이제 포기하고 나갔는다자 가등기 말소입니다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사람이 이세 사람입니다 가등기 명의 또 가등기 의무자 또 등기상 이해관계인죠 이 가등기 명인이 혼자 오면 자 본인이 안 한다니까 주주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명인의 승낙서만 받아온다면 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단독 말소를 받아주겠다. 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단독 말소 그러면 세 사람이에요. 단독으로 자, 말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 관계인. 자, 아까 세 사람 있었잖아요. 임기원, 이송원 정동섭. 딱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해 놓은 가등기 해 놓은 이송원이 이성원이 가등기 명인으로서 나관둘려냅니다 이 가등기 명인이 승낙서만 써준다면 그렇죠? 임기원이나 정동섭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이세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명인의 승낙서입니다. 명인 승낙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문으로 만들었죠. 가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다 그죠. 가등기 의무자 의무자 의무자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설할 수가 있다 맞죠 가등기 명인명인명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설할 수가 있다 명의인 니까 승낙이 필요 없지 자기니까 그죠 그래서 셋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지문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지문들이에요자 다음 자 이제 이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된다 좀지우게 이제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했어요. 이제 본등기했어. 본등기했으면 직권말소를 하냐 안 하냐 여부는요. 그 본등기 권리자, 이성원의 권리를 정동섭이 침해하고 있냐? 고 침해하냐 아 하냐. 이 침해하는 여부를 좀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한 3, 4년 전서부터 이게 막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좀 전까지도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거지 좀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꾸 언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침해를 하냐 여부를 권리의 종류를 가지고 따집니다 종류 소유권이냐 용익 빌리는 거죠 지상전세 임차권이냐 아니면 담보 저당권이냐에 따라서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 소유권의 가등기에 대한 범이겠다 이럴 때는 아까 임기원, 임기원의 소유권을 이송원이 가등기를 걸고, 알수 있죠. 가등기를 걸고 정동섭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산은행이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송원의 소유권을 다 침해하고 있지. 소유권도 침해하고 있고, 저당권이 와가지고 또 침해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자, 말소하는데 자, 문제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 대한 본능을 하면요 혹시 해당 가등기 상해라든가 자, 가등기 전해라든가 요런 멘트가 나오고 또 대항할 수 있는 요런세 가지 멘트가 나오면 얘네들은 말소를 못합니다 가등기보다 먼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자 2월달에 2월달에 가등기를 걸어놓고 자 4월달에 본등기를 친다라고 했죠 자 근데 만약에 3월달에 자 우리 3월달에 3월달에 자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순위가 이렇게 땡겨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직권 말소로 시키는 것인데, 자 문제는 3월 달이 아니라 1월 달에,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2월 가등기를 가지고 4월 본등기 치는데, 자 얘는 말소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등기 전에라고 얘기, 가등기 전에, 가등기 전에 이렇게 납니다. 가등기 전에, 가등기 전에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본등기래도 얘는 말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등기 전에 1월달에 저당을 잡았는데 이 저당권이 경매를 쳐서 여기에 근거한 경매등기가 3월달에 들어왔다. 자 이래도 요거는 못 지웁니다. 왜못 지우냐? 가등기 전에 경려된 저당권으로부터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중간에 꼈어도 이 백그라운드가 앞에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못 지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때 낼때 분명히 가등기 전에 하고 나올 겁니다. 못 지웁니다. 됐죠? 자또 하나는 당의 가등기 또는 해당 가등기 상에 이렇게 나 해당 가등기 이게 뭐냐면 자 2월달에 가등기를 걸고 자 4월달에 자 본등기를 치는데 자 문제는 3월달에 3월달에 들어온 애들은 원래는 말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중간에 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3월달에 들어온 게 해당 가등기에 대한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나 또는 가처분이다. 자,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3월 달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서장훈이 서장훈이 소유권자였는데 자, 누가 가등기를 잡았었죠? 유재석이. 자, 유재석이 가등기를 잡고 요거를 박명수가 자, 박명수가 자, 가처분으로 걸고 들어온 게 하나 있었죠. 이 박명수의 가처분은 유재석의 가등기 2-1로 끼우들어어요 2-3이 아니었어 2-1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서장훈의 부동산을 가처분 잡은 게 아니라 해당 가등기 즉 유재석의 가등기를 가처분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본등기가 들어와더라도 얘는 말소시킬 수가 없게 돼요 다시, 자, 여기 아무리 3월에 들어왔어도 그 가압류 가처분이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다. 그럼 이렇게 되죠. 자 1번 서장훈, 2번 유재석, 그리고 나서 2-1 하고 나서 박명수의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본등기가 되더라도 얘는 2, 2 1이니까 말소를 못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요. 자 1번 서장훈, 2번 유재석 했는데 3번 박명수의 가처분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3번 가처분 그러면요 자, 그때는 요 유재석의 가등기를 가처분으로 잡은 게 아니라 자, 서장훈의 소유권을 가처분으로 잡은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유재석이 본등기를 딱쳐 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됩니다 3번이죠. 3번. 3번. 3번이고요. 자, 이 경우는 2-1에서 유재석의 가등기를 박명수가 가처분으로 잡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본등기가 들어오더라도 이 가처분은 말소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자, 여기서, 자, 여기서 3번이냐, 여기서 2-1번이냐, 요거를 시험지분에 자, 3이냐, 2-1이냐, 이렇게 안 써줘. 안 써주고, 2-1을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이렇게 써준다고. 또는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써줘요자 이런 경우에는 본등기하더라도 말소 대상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가등기 상해, 그죠? 해당 가등기 상해죠. 해당 가등기. 그러면 얘네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만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들어왔다고 다 주는 게 아니다. 3월달에 들어왔지만 앞에 가등기보다 앞에 있는 걸로 근거해서 들어온 건못 준다. 또 아무리 3월 달에 들어왔어도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가 지금 못 지운다. 그거 빼고는 다 지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꼈다고 다 지우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아? 좀 이따 지문 보면서더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 전세 임차권은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전세권을 예를 들어보죠. 자 전세를 구하러 다니 요즘 전세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전세가 있어. 근데 이게 당장은 안 되니까, 한석달 있다가 들어올 건데, 제발 나한테 주죠. 딴데 전세 주지 말고, 내가 꼭 전세할 거다라고 둘이 합의가 된 거예요. 집주인이랑. 그래서 전세 가등기를 3월에 걸어놓고, 한 5월, 6월쯤에 이제 본등기 치러 왔어. 이제 나 이제 전세 들어온다. 오니까, 4월 달에 딴 사람이 전세 살고 있어. 그러면 같이 살아야 쫓아내요. 쫓아내야지. 내가 미리 전세가 등기를 걸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온 다른 전세권자는 쫓아내야 내가 살지. 왜? 동일 범위거든. 자, 동일 범위에 다른 용의권들이 있네. 어, 그러면 너는 내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나가라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자, 만약에 전세가 등기를 걸었는데 2월달에 걸어놨는데 4월쯤에 이제 분등계로딱 갔는데 3월에 누가 저당을 잡았대. 그건 상관없어요. 저당권이 3월에 돌아왔으니까 나는 2월에 가등기를 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월에 저당권은 2월에 내 가등기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수니까 내가 사는 것을 방해를 못해 저당권이 그런 경우에는 말소 안 됩니다. 근데 동일 범위에 용의권이다 그런 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자세 번째 저당권도 가등기를 걸어 둘 수가 있어요. 자찜 순위 2순위 딱 걸어 놨어. 자 저당 걸어 놓고 나중에 본등기 딱 치면 꼭 2순위로 저당이 잡히는 거죠. 그럼 저당권은 사실 저당권 은행이 우리 집 저당 잡고 돈 꺼주잖아요 그렇다고 은행이 우리 집을 쓰지 않죠 사용하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죠그 나중에 돈을 못 갚았을 때만 가져다 경매로 파는 거지 돈을 이자를 원리금을 잘 갚고 있으면 은행이 뭐라고 연락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돈못 받았을 때 저당 순위만 잡아놓는 게 중요하지 이 부동산을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이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저당권 가등기로 본등기를 딱 치러 왔더니 중간에 뭐뭐 뭐 누가 한테 는 전세를 줬더라도 팔았다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가등기 걸어놓고 보등기 딱 치니까 아, 그러면 나는 애초에 2월달에 저당 잡은 거야. 그주에있 사람들은 각오들 하셔. 나중에 돈안 갚으면 경매로날라가 지금은 갖고 있으니까 그냥 사셔. 이렇게 된거야 그래서 아무리 본등기에도 다 데리고 살수 있어요. 그래서 양립할 수 있으므로 이건 직권말해서할수 없답니다 없다 자이 설명 이해다 필요없어 저당권 가등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땡큐 자, 그냥 그냥 다 데리고 가뭐 내가 어, 니네들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게 없어 이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돈을 못 받아서 나중에 경매를 치면 자, 그때 경매에 걸려가지고 내 가등기 걸어놓거 알고 있었지 쭉 그때 가는 거야 그때 말소시키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말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경매 나가서 다 소멸한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에서 배우니까 저하고는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등기법 시험에 저당 가등기 어쩌고 나오면 땡큐 그러면 돼 저당 가등기 그럼 무조건 못 지워 끝자 용의권에 대해서 빌리는 어떤 가등기 나왔다라고 하면 꼭그 중간에 딴 애들도 빌려 쓰냐? 그럼 쫓아내 아 빌려 쓰는 건 아니야? 그럼 있어 자 소유권 가등기가 났다. 아 그래? 그럼 해당이나 전에 있어? 어 걔네들은 뭐죠? 나머지는 지워. 끝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 요자 이거를 제가 프린트에다가 해놓고 자 밑에 지문 비교 연습을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보기 전에, 보기 전에 자 해당 규칙을 실제 실제 규정이어떻게 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요.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도, 규정을 직접, 문장을 직접 읽는 연습을 안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지문 문장을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나눠드린 자료에서는 6페이지에다가 일부러 이게 좀 글씨 좀조금맣게 했는데, 해놨어요. 똑같이 해놨으니까. 오히려 그 자료에 더 자세히 잘 해놨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표시를 몇개 해놨어요. 자, 보세요. 등기관이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가등기, 소유권 가등기. 소유권 가등기죠. 소유권 가등기면 완벽한 소유권을 원하는 순위를 잡아놓은 거예요. 가등기. 그리고 나중에 본등기를 했대. 그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중 다음 등기는 제외하고 얘네들은 못 지우는 거예요. 제외하고 나머지는 직권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껴있는 애들을 다 지워야 된다. 그럼 또틀린거예 다 지우는 건 아니고 내 소유권 가등기를 침해하는 애들만 지우는 거예요. 근데 제외한다 했으니까 얘네들은 내 소유권 가등기를 침해하지 않는 애들이지. 오히려 내가 얘네들을 침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얘네들보다 약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빼고 지운다. 빼고 자, 뭘 빼냐 그랬더니 해당 가등기 상권리 가압류 가 처음 있었죠. 해당 가등기. 또 가등기 전에 맞춰진. 자, 가등기 전에 맞춰진 얘네들은 내가 3월 가등기인데 얘는 2월이 있었다. 내가 2월 가등기인데 1월이 있었다. 이런 것들 못 지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걸린 애들 얘네들은 못 걷는다. 그죠그 다음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내, 내 가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이것도 미리 들어온 거예요. 등기는 나중에 들어왔지만 대항력이 저 앞에 있었다. 그 대항력 순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등기보다 먼저 들어온 애들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못 지우고 나머지 애들은 다 지운다. 이 소유권 가등기. 소유권 가등기.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빌리는 거잖아요 자, 이 가등기로 본등기를 했대 지상 전세 임차권 빌려 쓰기로 가등기를 걸어놓고 나중에 본등기하러 왔대요 자 근데 보니까 어 동일 부분에 자딴 애들이 딴 애들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 임차권 빌려 쓰고 있대요 그럼 나도 써야 되는데 네가 쓰고 있으면 어떡하냐 나가라 이렇게 된 거지 얘네들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같은 부분을 쓰고 있어 그럼 나가 나는 이쪽 빌리기인데 저쪽 쓰고 있어 그럼 가는 거지 근데 동일 부분을 쓰고 있어 그럼 너 나가 용의권 용의권 서로 침해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쫓아냅니다 직권 말소한다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도요 자,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자, 지상 전세 임차 지상 전세 임차 가등기로 본등기를 하는데 가등기 본등기 하는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자, 들어온 애들을 보니까 소유권 가압류 자, 압류 저당권 어쩌고저쩌고 저쩌고고 어쩌고, 어쩌고. 그 가등기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동일 범위가 아닌 다른 부분에 지상 지역 전세권 자 얘네들은 같이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립할 수 있으므로 자 직권 말소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지상 전세 임차권이 나오면 두 가지인 거예요. 지상 전세 임차권의 동일 범위에 용의권이 있으면 지어버리고, 나머지 뭔지 모르는데 쭉 있으면 데려가도 되고, 이렇게 둘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땡큐. 저당권 맞죠? 저당권. 저당권 가등기한본등기 그러면 직권발사할수 없다. 끝. 이거는 구분할 필요 없어 저당 가등기면 순서 딱 잡아놓고 중간에 뭐 누가 빌려주든 팔든 뭐 사용수익하든 뭐든 있으면 돼요 나중에 경매치면 그땐 죽는 거지 나 본등기 한다고 니네들 뭐 상관없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직권 말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저당 가등기 걸어놨으면 본등기 한다고 뒤에 나온 애들을 다 지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경매에서 처리할 거다 여기까 됐죠? 자, 세 가지 봤어요 소유권이냐 자 용의권이냐 저당권이냐 세로서 나눴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가등기 전에나 해당 가등기 그거 빼고 다 지운다 그죠 그다음에 용의권은 동일범위 용의권만 지운다 자세 번째 저당권은 직권 말씀할 수 없다 이세 가지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소유권 자 용의권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자머릿속 구조 세 가지 잡았죠 자 그룹은 이제 지문 읽어봅니다 임차권 임차권 임차권 용이 빌리는 거죠 임차를 임차 임차로 빌리는 거예요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동일 부분 낫지 동일 부분 용의권 낫지 그럼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죠 음삐 보세요 지상권 지상권 빌리는 거잖아요 자 지상권 가등기 얘기한 지상권 본등기 지상권 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등기후 본의견에 뭐가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들어왔네? 이건 상관없지. 지상권이면, 자, 빌리는 건데, 민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침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직권말수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직권말수 할수 없다. 자, C 보시면, 저당권 땡큐, 저당권. 저당권 나왔으면 땡큐지 뭐. 저당 설정에 의한 본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자, 제3자 명의의 용의권이든 뭐든, 자, 직권말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당권 나오면 아무것도 안준다 나중에 경매 넘어질 거다. 이소리야그 됐죠? A, B, C. 맞습니다. 또 봐요. D 보세요. D하고 E는, 자, 둘다 소유권으로 되어 있죠?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자, 소유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한 경우, 가등기 후, 본의기 전에 맞춰서 해당, 해당, 나지 해당 해당 가등기 상해 권리 2-1, 3-1 이렇게 부기등기로 붙은 애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자, 이 보세요 소유권 인정 가등기, 소유권, 소유권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후본등기 전에 맞춘 등기를 전부 직권말소한다 자,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몇개 제외하고 몇개제외하고 나를 침해는 애들만 말수하는 거지 다 지운다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침해하는 애들만 직권 말수하고 몇 개는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거 제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이해 안 되셔도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반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제 마무리 마무리로 자 방금 배우셨던 이런 자 가등기 거리가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를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가든기 되냐 안 되냐로 나눠서 표를 만들었습니다자 우리 자료에서는 7페이지에 준비가 돼 있어요. 7페이지에 보고 보시고 기출문제 몇개 푸시고 그러면 끝납니다. 자 가든기 할수 있는 거 없는 걸로 나눠놨는데요. 가든기 할수 있는 거는 예약이 되는 거. 지금 내가 권리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쓸 거야. 미리 미리 해놓는 거. 미리 찜. 가든기 할수 없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내 거야 내 거에다 내가 뭐하러 가든 기를 하겠어요 자, 내 건데 내가 가든 길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남의 거니까 앞으로 권리가 나한테 올라고 권리가 새로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가든 기를 미리 찜해놓은 거야 딴데 팔지 말라고 근데 내 거에다 내가 가든 기를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런 건안 해준다 이 기본 기준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본 등기 할수 있는 권리에, 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가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가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런 것도 돼요. 전세 설정 가등기,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는 변경 가등기,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집 짓고 첫 등기 하는 거 있죠? 자, 집 짓고 첫 등기 하는 게 보존등기거든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조건 1번 소유자가 탁 등기 에 들어가는 거 처음으로. 근데, 그거를 가등기로 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맨첫 번째 소유자는 제대로 소유권이 들어가야지. 자, 1번 소유권부터 가등기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걸 이제 처분 제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 가서 가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다 촉탁으로 넣어주는 게 가압류 가처분 원래. 근데 이거를 법원에 가 가지고 판사님 가압류 가처분을 가등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판사님이 그런 제도는 없다 이렇게. 가압류가 그냥 가짜가 이미 붙어있는데 그걸 다시 가등기로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관하고 우리 당사자 둘이 왔으니까 이거 임시로 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법원에 가가지고 그렇죠? 처분 제한은 법원 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원 가서 판사님 이거를 가압류를 가등기로 해서 이런 건 판사님들은 저 법에 그런 절차는 없다라고 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건안 되는 거예요. 처분 제한을 위한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됐죠? 그렇죠? 자, 보존가등기와 처분제한가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자 구별하실 게 시기부와 종기부. 서로 반대죠 정지조건부와 해제조건부요. 자 시기부는 시작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말은 지금은 권리가 없어. 앞으로 생겨. 이게 시기부예요. 자정지조건부도마찬가지예 지금은 정지돼 있어. 없어. 앞으로 조건이 딱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생겨. 앞으로 미래에 생길 거야. 자근데 종기부는요. 앞으로 없어져. 끝나는 거지 지금은 있어 있다가 없어질 거자 해제조건 분도 지금 있는데 없어져 해제돼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 있고 없어질 거는 가등기 할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은 없고 생길 거 미래에 생길 거는 가등기 할수 있어요 가등기는 미리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생길 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래에 확정될 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또 채권적 정권과 물권적 정권 구분하셔야 돼요. 채권적 정권은 아직 내게 아니라 채권은 사람에 대한 걸래요 당신 나하고 약속했잖아 자 지금은 당신 거야 나한테 나중에 줘 이게 채권이에요 근데 물권적 정권 이거 내 거야 내거내거내거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건데 누가 찝적거려 건들지 마내 거니까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이게 물권적 정권이에요 내 거에다가 내가 가등기를해 이거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물권적 정권은 내가 물권자다 내가 물권 자니까 건들지 마셔. 자, 침해하지 마셔. 라고 요구하는. 이런 게물권적 청권인데, 자, 그거를 가지고 가등기를 보호를 받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 거에다가는 가등기가안 됩니다. 남의 건데, 당신 나한테 약속시켜. 이런 게 채권이거든요. 채권. 자, 물권과 채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채권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들어가는 거고, 물권에 대해서는 가등기를못 하는 겁니다. 내거에다 내가 가등기안 된다. 그죠? 예, 이미 내 거니까. 자, 가등기 자체 이전이 된다고 랬죠 가등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이전할 수 있다 그럼 이전 못하게 가처분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했었죠 그래서 아까 유재석이 서장훈 가등기를 잡아놨는데 갑자기 박명수가 잠깐 동작도만 하고 유재석의 가등기를 가처분으로 잡고 들어온 게 있었죠 그게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에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이죠. 이전이 되니까 가처분을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본등기를 못 하게 하겠다는 가처분. 이런 거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자, 3월 달에 가등기를 걸었는데 4월 달에 딴 놈이 와 가지고 야, 너 본등기 못해 이러면 순서가 늦은 놈이 순서를 뒤바꾸는 거잖아요. 이건 안해 줍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걸어 놓고 나중에 제3자 가서 본등기, 내 본등기를 막는 거를 허용하면 가등기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등기를 못하게 한다는 가처분, 이런 건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것도 질문이 자주 나와요. 자, 가등기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처럼 권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구나 을구에 가능해요. 근데 표제부에 사실의 등기를 가등기하겠다 이런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권리에 대한 가등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인 증여하고요. 자유증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사인 증여는요. 증여 계약이요. 계약 증여 계약 띄어요. 공짜로 줄까? 공짜로 주세요. 오케이 계약서가 나오는 거지. 그, 그 둘이 같이 가서 앞으로 넘어가기로 했는데요. 이거 저저 저 가등기 좀해 둡시다. 둘이 같이 가서 등기한테 얘기하면 등기원 뭐해드리지 뭐. 어, 어, 둘이 계약하셨어? 뭐 우리가 가등기 해 드릴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헷갈리냐? 유증 때문에 헷갈려. 요 유증은 유언장이야. 유언장에다가 준다라고 쓴거 뭐가 다르냐? 이 유언장은요. 당장 효력이 없어. 유언장은 언제 효력이 나와요? 죽어야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한테 가서 유언장 내밀면서 등기관님, 유언장 이거 가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죽었냐? 안 죽었지. 그럼 안 돼. 자, 생존 중에는 유언장이 효력이 안 나오는데, 효력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든기 해줘?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돌아가시고 나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살아생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이 나기 때문에, 중요했어. 우리 둘이 중요했어. 근데, 죽음은 넘어가는 걸 미리 찜해놓자. 라고 해서 가등기를 미리 해놓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사인증여. 자사인증여 유증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다른 부분이에요 유원장 유증 유원장 그렇죠 사인증여 증여계약 증여계약 증여계약 둘이 가면 등기관은 가운데 껴가지고 둘다 오셨네 해드릴게 이렇게 되고 유원장 들고 뭐 혼자 오셨네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어? 그럼 못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문 연습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관계에 의하여 보존하려는 정권이 장래에 생길 거예요 장래 미래에 생길 권리래요. 그럼 가등기 할수 있어? 없어? 있지. 앞으로 생길 거에 대해서 가등기 안 되니까. 지금 있는 건 가등기 안 돼요. 앞으로 내거될 거. 자 보존, 보존. 집주권 처음 에는 보존등기죠? 1번부터 가등기 할 수는 없는 거죠. 맞죠? 됐어요? 다음, 물권적 정권은 자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거꾸로 채권적 정권은 가등기가 되고 물권적 정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X 그러면 안돼 맞죠?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다음, 자, 소유권, 이전 정권이 정지 조건부래요. 자, 정지되어 있대. 그럼 권리가 현재는 없는 거죠. 앞으로 조건 성취되면 그때 생기잖아요. 자, 요럴 때가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자, 정지 조건부 반대가 뭐있어요 아까 해제 조건부 있었죠? 해제 조건부는 안 되고, 정지 조건부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보시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사인증여 또 나왔죠? 사인증여 사인증여, 증여, 계약 증여, 계약, 사인증여, 계약 유증, 계약 그런 거 없어 유증은 유언장, 유증은 유언장 사인증여, 계약, 계약 계약서를 갖고 둘이 왔단 말이에요 계약서 둘이 왔으면 가등기 해줘 안 해줘? 둘이 왔는데도 뭐 해줘야지 자할수 있다 자 등기관은 등기소에 앉아가지고 세상 물정은 모르고, 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둘이 오셨어? 해드릴게. 이거 끝이라니까. 형식적이다 그래. 형식적이다.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이다. 고. 요것만 딱맞춰보 해준다고. 둘이 오셨어? 둘이 해드릴게. 뭐, 뭐, 돌아가시면 넘어간다고? 어, 둘이 다 합의했지? 오케이, 해드릴게. 끝. 유언장 혼자 들고 왔어? 저,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살아계셔? 그럼 못해드리지. 유언장은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끝이에요. 사인증여은할수 있다. 자, 없다 틀렸죠? 자 가등기에 의해 보존된 소유권, 이전, 청권을 양도해. 자 가등기도 뭐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랬죠.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가능합니다. 가등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이전할 수 있다. 그 이전은 형태가 부기등기다. 그래서 그 순위를 사는 거기 때문에 2번 순위를 샀으면 2달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 청권을 위한 가등기, 그 당에 해당, 해당 그 가등기에 대해서 감여할수 있답니다.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허용되는 거예요. 자, 가등기 상해 자,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기. 자, 이거는 각하가 아니라 수리해줍니다. 그래서 가등기도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잡거나 자 가처분을 잡는 것은 허용해줍니다.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되는 게 아니라 각화되는 게 아니라 수리됩니다. 그래서 둘다 가능한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만약에 본등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안 해줘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금지는 금지인데 가등기를 못 팔게 하겠다는 가처분이거든요 이거는 허용합니다 이거는 허용하고 이거는 금지하는 거예요 서 금지 나왔다고 벌벌 떨면 안 돼요 자, 뭐를 금지하냐? 본등기를 금지하냐? 가등기 처분을 금지하냐에 따라서 그 가처분 두 개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좀 어렵죠? 그래서 본등기 금지인지 그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금지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가등기도 팔수 있잖아요 그럼못 팔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등기를 금지하겠다? 이런 거는 가등기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등기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다. 자, 됐습니다. 네, 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기출문제 한 8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그것만 쫙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정리 한번 딱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조금만 힘내세요. 자, 조금만 힘내세요. 듣다 보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네. 되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가지 테마로 돼요. 근데 문제는, 지문과 문제를 읽을 때 그게 그거라는 걸 연결시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어가 익숙지 않거든. 그 용어가 완전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공부를 안 해서라기보다 그만큼 접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두 번, 세번이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라라는 이유가 뭐 강의 뭐 훌륭하죠. 좋죠.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뇌리에 계속 반복해서 용어를 이럴 때 쓰는 거구나를 자연스럽게 습득시키기 위해서 두 번, 세 번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 이해 안 됐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들으면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오히려 처음 이해 안 되고 두 번, 세 번, 네번 들어서 이해되는 게더 오래 기억이 남아요. 처음에 딱 듣고 어, 이해됐어. 오케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한참있다 까먹어. 기억이 안 돼. 오히려 오히려 여러 번 반복해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오래가고 시험에 적용이 좋아요. 어, 단기간에 다 하는 거네.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뭐였더라? 이렇게 돼. 그래서 절대로 한 번에 이해 못 하도 실망하지 마시고 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가등계에 대해서 2012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하나씩 보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촉탁이 아니라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면 단독 신청 등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틀렸어요. 자, 두 번째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자 소유권 소유권 가등기 에기한자 소유권 본등기를 했어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 상의 낮지 해당 가등기 상의 가압류자 해당 해당 이건 이다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3번으로 들어왔으면 지우겠지. 근데 2-1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감면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또 가등기 전, 가등기 전, 또 해당 가등기 이런 거는 말소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다음 가등기의 보존되는 권리가 장래 미래 앞으로 생길 거래. 그럼 가등기 할수가 있지. 지금 있는 건안 되고 앞으로 생길 거 가등기 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가등기에 관해서 이해관계인자 맞죠 이해관계인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죠 (4번이) 맞죠. 자, 오번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자, 지상권 설정 보존 가등기 에 기한 지상권 설정 보존 본등기. 자, 지상권이라는 게 빌려 쓰겠다는 거잖아요. 빌려 쓰겠다. 근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이래. 얘는 빌려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당은 담보 잡는 거니까 은행에서 돈 꺼줬다고 내집 와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보 순위만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 이 지상권을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직권말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4번만 옳은 게 되는 거죠. 됐죠? 예. 네. 자, 설명 듣고 나니까 문제 술술 풀리죠? 네. 풀려야 돼요. 네. 안 풀리면 또 보면 되고. 네. 자, 2번 넘어갑니다. 2번. 자,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가등기 권리자는 의무자의 승낙만 있으면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기원이임기이 승낙서만 써주면 이성원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두 번째, 가등기 말소입니다.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인이 할수 있죠.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만약에 가등기 명인의 승낙만 받는다면 의무자도 똑같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단독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가등기 단독 신청 말소. 그죠?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또 하나 이해관계 서할수 있다 그랬죠. 자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정권 보전 가등기가 정지 조건부래요. 자 정지 조건 보면 가등기 할수가있지뭐 정지 해제 조건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장래될건 되는 거예요, 장례. 근데 이미 있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부는 앞으로 생길 거니까. 뭐 가능합니다. 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 명령. 이게 있으면 단독으로 할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권리자의 주소지. 이게 틀린 거죠. 권리자 주소지가 아니라, 그렇죠?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자, 부동산에 어디 있냐.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지. 사람 사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그부동산이 있는데. 예, 네, 그쪽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그 주면 내가 등기소에 가가지고 역시 단독 신청으로 가등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소지 소재지 이게 틀린 겁니다. 5번. 다 좋았는데 조금 아쉽긴 했어요. 이게. 정답은 아주 쉽게 다 찾으셨어요. 그래서 5번. 올해 나온 거죠. 자, 다음. 자, 3번 보시죠. 틀린 거. 하나의 가등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가는 건지, 알았어요. 여러 사람이. 각자 해요 한꺼번에요 각자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부가 가서 자기 지분만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아니 내거 가서 내것만 할수 있다 그죠 끝아무지볼 필요도 없네요 그죠 자 가등기를 마치고 사망하셨어 그럼 뭐 어쨌든 해놓고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등기 없이 그냥 직접 해주면 돼요 끝나는 거죠 별거 없어요 자 분등기 신청 가등기 본등기 신청은 자, 일부 지분은 할 수가 있다 이기 알려줬네 3번에서 알려줬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1번 자, 4번. 자, 이 조금 어려운 얘기라서, 자, 설명 조금 할게요. 그는 4번은, 판결에는요, 주문이고요. 자, 이유가 있어요. 주문, 이유. 주, 주된 문장이 있고, 왜냐 하면 설명서는 게 있지. 결론 내려놓고, 왜냐 하면 주문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음,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번, 어, 임기원. 자, 2번, 이송원. 그, 이 상태에서요, 자, 이송원이, 가등기를 걸어놨잖아요. 그럼 본등기 치면 몇번 들어요? 본등기 치면 2번이지 뭐 이렇게 본등기하고 들어면 오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 1번 임기원자 2번 이송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3번 이송원 쓰는 거지.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나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자 2번 이송원 가등기를 걸어놓고 자 2번 본등기 이송원 쓰면 소유자죠. 소유자 문제 없죠. 근데 이거 가등기를 걸어 놓고 가등기를 걸어 놓고 3번 굳이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따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따로 해 버려. 똑같아요. 달라요.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해 가지고 2번 가등기를 이용해서 본등기를 치냐. 아니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건 가등기 해 놨어도 그냥 새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오냐? 같을까 다를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을까 다를까? 이해됐어요 지금? 네. 가등기 해놓은 거를 이용해서 본등기를 치면 2번으로 그냥 살리는 거고 자, 가등기를 해놨어도 그냥 아예 그냥 완전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3번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소유권자가 이송원이 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선는 2번 순위를 살려서 가는 거고 이거는 그냥 아예 이건 없었던 걸로 치고 그냥 새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지 그렇죠? 둘다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실익이 있냐 실익이 있냐 실익이 있어요 실익이 있어요 왜냐? 자, 이 중간 가등기, 본등기, 3월, 4월 이렇게 합시다. 자, 2월 가등기, 4월 본등기. 중간에 3월에 누가 저당꼈다 그러면 이 본등기 가됨으로서김 직권 말소가 되는 거잖아요. 직권 말소죠? 그데 지금 이 이때 이때 자 2월에 가등기를 렵고 4월에 3번 소유권 등기를 따로 해버렸으면. 자 3월에 누군가 저당권이 들어왔을 때이 소유권 가지고 이 3월에 제3자를 말소시킬 수가 없어요 자 가등기 본등기 하면 중간 낀 애들을 말소시킬 수가 있는데 그죠? 이렇게 새로운 소유권 등기를 해버리면 중간에 들어온 애들은 그냥 안고 가겠다는 소리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어, 나 어차피 2번 가등기 있었으니까 이거 본등기 다시 할게 여기 본등기 해버리면 얘는 직권말소가 됩니다 다시 자 방금 뭐라그랬어요 자 새로운 소유권 등기하면 자제 3자는 말소 시킬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 그래 난 몰랐지. 그럼 나 여기서 그냥 본등기 다시 한번 더 할래. 그럼 해줍니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말소가 돼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없었대. 그분 이거는 그냥 끝난 걸로 봐요. 아무도 없었어. 그럼 실익이 없잖아. 너 소유권자인데 뭘또 본등기래. 됐어. 안 돼. 이래.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원인으로 3번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는 원래는 2번 가등기 의미 없네 이게 원칙인데 자, 중간에 딴 애들이 있어 그러면 본 등기 쳐서 쫓아낼 수 있네 그러면 해, 해, 해줄게 해본 등기 해줍니다 됐죠 자두개 지금 차이가 뭔지 잘 보세요 원래는 가등기를 했으면 거기 2번 안에 본 등기 치는 이 맞잖아요 그래서 등기할 수에 가면서 그러는 거지 등기관님 이거요 3번 아니야 2번에 넣어 줘야 돼 2번 이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하라고 등기한테 설명해야 돼 그죠? 네. 근데 임기원이 이걸 안 해주는 거야 임기원이 같이 안 따라온 거야 본등기 안돼자 그렇다면 자이성이 임기원 상대로 소송을 했겠지 소송에서 판결문에다가 판결문에 판사님이 써준 거지 이거요 그냥 3번 쓰는 게 아니라 2번 안에 본등기로 쓰는 거야 라고 어디다 써주냐 판결 주문에 써주거나 자 이후에 써주거나 자 아무데나 써주면 돼. 아무데나 써주면 돼. 판사님이. 어, 판결 이후에 써준지 중에 써준지. 이거는 요 2번 가등기 밑에 본등기 넣는 거예요. 3번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써주면 꼭 가등기를 이용해서 2번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둘다 없어. 그러면 본등기못 들어가. 3번이야 3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자, 판결이든, 판결에 주문이든 이유든, 어디든지, 자, 본등기다, 이거는, 그 가등기 해놓은 거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2번 열고 들어가는 거다. 라고, 그런 취지가 있어야 돼. 그런 게 없다면, 그걸로는 본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근데, 주문에만 있다? 그럼 가능해. 이유에만 있다? 가능해. 둘다 있다? 가능해. 둘다 없다? 그러면 안 돼. 둘다 없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죠? 판결문에 그렇써 있냐? 어디 써 있냐? 이위에써 있다. 주위에써 괜찮아. 아무 데나 써 있기만 하면, 그럼 2번에 열고 본등기 들어갈 수 있어. 안써 있어? 그럼 3번이야. 이렇게 돼요. 그죠? 렇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정답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본등기를 하는데, 자, 본등기는 원래 공동신청이잖아요. 근데 의무자가 안 해준대. 그거 어떻게 해요? 판결받지. 판결받으면 단독신청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공동인데 말안 들으면 한판 해라. 끝.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여기 이제 이런 이제 문장 그 해설에다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써놨는데요. 판결 주문에 주문에 주문에 주문에는 가등기기한 에 본등기라고 명하지 않고, 않고 그냥 소유권 이전이다라고 소유권 이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 판결 이후에, 이후에, 이후에 가등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이 명백하다. 아, 이후에써 있다. 그럼 해줘 안 해줘? 해줘요, 죠 이럴 때에는 그 가등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자, 이와 달리 주문과 이후에 자 그런 내용이 모두 누락됐대. 주문에도 그런 내용이 안써 있고, 이후도 아무도 안써 있어. 그럼 2번 가등기는 못 쓰는 거예요. 3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가등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면 2번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3번으로 어 새로 소유권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순위를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판결에는 주문과 이유가 있다. 주문과 이유가 있다.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이건 가등기 때문에 본등기 하는 거예요라고 써 놔야 그 가등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냥 3번 소유권으로 따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됐죠? 음. 참말 어려워요. 자 요걸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공식으로 만들면 자 공식을 만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취지가 주문에 있는 경우 할수 있다 자 주문에 없고 이후에 있는 경우 할수 있다 네, 주문과 이후에 모두 누락된 경우는 할수 없다 끝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주문이다 이유다 어디든 있기만 하면 가능한데 둘다 빠졌으면 할수 없다 요거예요 이거. 응. 자 다음 문제 4번 보시죠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 있는 경우 가등기 순위번호 이순위를 그대로 이용해서 본등기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가등기 에대한 본등기 한 경우 가등기 후본등기전그 중간에 마친등기를 전부 직권 말소한다? 틀렸죠. 전부는 아니었죠. 몇개 제외하고 말소하라그랬잖아요당해 가등기나 가등기 전에 어쩌고 나오는 거는 말소 못한다고 했으니까 전부 지운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임차권 자 임차권 임차권 빌리는 거죠 임차권 가등기 본등기 써야 되는데 동일 부분의 용의권 누가 빌려 쓰고 있대 그럼 같이 못 쓰잖아요 쫓아내야지 이건 직권 말소 한다 맞죠 자 4번 저당권 가등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땡큐죠 자 저당 가등기는 뭐든지 직권 말소할 수가 없다 저당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 하더라도 다 데려가다가 나중에 돈못 받았다고 경매 칠때 그때 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가등기 명인은 자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죠. 또 명인의 승낙만 있으면 이해관계이나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있었죠. 간단하게 드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 전부 다 지운다. 이게 드린 거예요. 그 소유권을 침해하는 애들만 지우는 거지 다 지우는 건 아니고 전해라든가 당해라든가 이렇게 붙으면 못 지우는 게 있었죠. 자요 얘기를 이제 다시 설명했으니까 이건 읽어보시고 자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 5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자 5번 물권적 정권 자물건은내 물건이야 이거지. 내 물건 내 물건을 내가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남의 건데 당신 나 주기로 했지. 이게 채권이래. 채권에는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에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하고 봤잖아요. 자 가등기 의무자가 자, 명인의 승낙이 나서 승낙을 자,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수한다. 그럼 당연히 승낙서 내야지. 음, 당연한 얘기예요. 승낙도 해. 나 승낙 받았다. 로 내줘야 믿고 해주지. 자삼번 가등기에서 순위보전 대상되는 이 물권 변동청구. 이거는 물권적 청권하고 달라요. 이건 채권적 청구에요 채권자 청권은 내거아니야 남의 거야. 남의 건데 물건이 변동될 거다. 물건이 넘어올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됩니다. 그 가등기도 딴 사람한테 이전할 수가 있다고 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죠. 2번 가등기, 2-1번 가등기 이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기등기로 가능합니다. 자 가등기 기한, 본등기 한 경우 본 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당연하잖아요. 3번 안 들어가고 2번을 껴들어가니까. 자, 5번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자, 지상권 빌려 쓰는 거죠 빌려 쓰기로 가등기를 걸고 본등기 쳤어요 근데그 토지에 저당이 붙어 있었대 자, 그럼 이 저당권이 선순위 지상권을 침해할 일이 없어요 이 저당권이 빌려 쓰겠다는 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나중에 경매가 돼도 이 지상권이 먼저 가등기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 저당은 저 지상권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 넘어가도 저 지상권 살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 이건 직권말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5번에 5번 됐죠? 네 자, 자, 6번 문제 보시죠. 6번. 자, A 건물의 갑이 소유권 전 가등기를 걸었어. 요 가등기를 언제 걸었죠? 3월에 가등기를 걸었습니다. 자, 가등기가 가등기가 3월에 걸려 있어요 3월 4일에 걸려 있어요. 자, 가등기 걸어 놓고 본등기를 했는데요. 자, 본등기 가 10월, 10월. 자, 본등기를 본등기를 자, 10월 18일 날 본등기를 한 거죠. 자, 그 중에 직권으로 말소하는, 말소하는 등기는 그랬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붙었잖아요. 대항할 수 있는 말은 이 3월 4일 가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그 등기만 7월 달에 한 겁니다. 7월 달에. 7월 달이니까 3월 달 이후 10월 달 이전이니까 지워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이, 이 주택 임차권의 효력은 앞에 대항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선 먼저 순서상 먼저 대항력 갖춘 거기 때문에 이 가등기가 이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건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거는 말소 대상이 아니고요. 못지워. 자 다음 여기 보시면 2016년 2월을 2월 5일, 2월, 5일, 2월 5일 등기된 저당권이죠. 2월이면 3월보다 2월 먼저잖아요. 그래서 이 저당권에 기해서 7월 6일 날, 7월 6일 날 자, 경매가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백그라운드가 2월 때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못 지워요. 근데 여 보세요. 여기는 3월 15일 등기된 감요. 3월 15일에 등기된 감요. 어, 여기도 가등기보다 나중에 있고 자 7월 5일 날 역시 경매에 이것도 가등기보다 나중이잖아요. 3월 10월 사이에 3월 7월에 다 꼈기 때문에 이건 다 말소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권말소되는 것은 2번만 되는 거죠. 가등기가 3월 달이 3월 4일인데 이건 3월 15일이잖아요. 이거 가압류도 죽고 여기 경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월 5일 날그 근거가 있는 저단권 앞에 땡겨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경매도 못 지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볼게 없이 가등기 상해, 가등기 상해, 그랬죠. 가등기 상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 적용 가능하다 그랬죠. 아무리 7월 달에 들어왔어도 가등기 상해 권리 이렇게 나오면 이건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권말소 되는 것은 2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 전에 하고 해당 가등기 상해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제외하고 지워라. 또 대항할 수 있는 건못지운다 그랬죠. 그죠? 그거 이외에 나머지들은 다 말소한다. 해당 가등기 그죠? 해당 가등기 가등기 전에도 대항할 수 있는 얘네들 못 준다. 이거를 사례 문제로서 풀어서 낸 겁니다. 됐어요. 이 정도.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자 7번으로 가시죠. 자 7번. 자 저장 여이 나온 문제 있죠. 7번. 자, 1번에 보시면, 임차권, 자, 임차권. 임차권 등기가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가 되면 가등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등기가 되는 건다가 등기를 할수 있어요. 그 그렇죠? 다음에, 본등기.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등기를 해놨는데, 뒤늦게 온 사람이, 야, 너 본등기 못해? 이래버리면, 가등기 먼저 해는 사람은 어떡해. 그런 거는 해주면 안 되죠. 살수 없다. 가등기 의무자도 의무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만 받으면 가등기 지우세요라고 할수 있어요. 명인 이 승낙했어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단독 신청이죠. 자사인증여나 사인증여. 증여는 증여는 혼자 오는 거에 두려운 거예요. 증여는 계약이니까 계약 당사자 둘이 와야지. 그러면 둘이 같이 왔는데 가등기 해줘안 해줘? 해줘야지. 둘다 왔는데 뭐 등기관은 형식적일 이니까둘 오셨어요? 해드릴게. 끝이에요. 사인증여는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줍니다. 갑이 자 자신의 토지 에 대해서 자 을에게 저당권 설정 보존 위한 가등기를 해줬어. 자 갑이 갑이 자 자기 부동산, 자기 부동산이 있어, 내 땅이야. 여기에서 을한테 가등기를 해줬어요, 가등기. 해주고 나서 자 갑이 병에게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겁니다, 소유권이죠. 자이 정도는 읽으면서 해석해 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장 읽는 거니까. 자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주진 했어요. 그이 사람은 가등기 해놓고 난중에 이제 본등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본등기를 하면 자 누굴 찾아가서 해야 돼요. 그때 그 사람 지금 소유자. 자 누구한테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사람한테 가서 본등기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은 내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이때 토지에 대해서 이전 얘기 했더라도 본등기 신청의 의무자. 자 누굴 상대로 해야 된다. 갑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정답이 4번만 틀리게 됩니다. 됐죠? 본 등기는 그때 그 사람이랑 한다. 자, 마지막. 자, 8번 문제 봅니다. 8번. 자, 작년에 나온 거죠. 자, 소유권 보존, 보존, 보존. 집짓고 처음 하는 거죠. 자, 보존 가 등기는 할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장래에 확정될 거없할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앞으로 생길 거에 대해서 가 등기를 하는 거니까. 가등기된 권리가 이전됐어요. 가등기 권리 이전 되니가 제3자에게 맞춰지면 그 제3자가 나 내가 샀어. 내가 본인기없시다 김구라가 유재석한테 가등기 샀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사장한테 가서 나, 나 내가 본 가등기 권자니까 내가 본인기없시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본등기 권자가 되는 겁니다. 가등기 샀으니까. 의무자는 그때 그 사람이지만 권리자는 지금 가등기 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 권리자. 본등기 권자가 됩니다. 자,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와서 전체 다 해주셔라고 하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라고 했죠 네. 그죠예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 소유권이 전등기를 했대 그러니까 3번으로 나왔대 2번 가등기를 해놓고 굳이 소유권을 3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2번 가등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소유자가 됐는데 뭐 그래서 2번 가등기는 그냥 소멸했다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제3자가 누가 있었대. 그럼 걔는 지금 지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본등기를 해서 지울 실익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본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면 너 소유권자인데 뭘또 가등기를 또 이용해. 됐어. 너 소유권자 됐어. 가등기 못써 이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자 등기 했다면 가등기 후 네, 본등기가 저촉되는 본 등기 저 본등기, 저촉된 중간등기가 없다면 그 가등기는 끝난 거다 이제 본등기 하지 마라 너소유권자한 뭐하러 또 본등기를 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촉되는 애가 있어? 아 그러면 걔 쫓아내야 되겠네 그분면 그럼, 그럼 가등기 이용해 그래서 본등기 해줄게 근데 아무도 없어? 너소유권자한 뭐하러 또 본등기를 해 됐어 안돼 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안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말이 어렵죠 네, 어쨌든 정답은 여기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5번은 뭐 읽어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총정리하고 이제 끝낼게요. 총정리. 자, 자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총정리. 지문정리만 쭉 하면 이제 끝낼게요. 뭐 참고 읽어보시고. 자 A 봅시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러면 단독 신청이 있죠. 가등기 가비 혼자 와서 가등기를 단독 신청한 겁니다. 그럼 등기관은 수리해 줘야죠. 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자보니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촉탁이요? 촉탁 아니라 단독 신청이라고 했잖아요. 가등기 걸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한 경우,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가져야 와 되는 거죠. 자 의무자 주소지 관할이다라고 한번 틀리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좀 천천히 읽을 기회 를 시간 을좀 드릴까요? 네, 그럴게요. 자쭉 한번 읽어보세요. 가등기 가분 명령 나오면 법원에서 너 혼자 가도 돼. 너 혼자 가등기, 너 혼자 해. 단독 신청. 그걸 촉탁이다라고 하면 틀린다 그랬죠. 그렇죠? 자, 가등기 가분 명령을 받아서 등기소에 가려면 어느 법원에 가냐. 부동산 있는 데냐. 나 사는 데냐. 당연히 부동산 있는 데 가야지. 나 사는 데가맞는다 그렇죠? 자, 눈으로 읽을 시간 좀 드릴게요. 답은 자료 다 있습니다. 이해 관계인자. 이 있어? 이해 관계 있는 자 자, 명인의 승낙을 받았대. 그럼 지금은 자, 가등기 말소잖아요. 말소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어. 그럼 그 제3자가 이해 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본등기, 본등기, 본등기, 본등기, 본등기, 본등기. 본등기 신청의 의무자는, 자, 그때 그 사람이에요? 지금 소유자예 응? 그때 그사람지 그때 소유자다. 맞죠? 예. 네. 자, 하나의 가든기 관하여, 자, 여러 사람을가든건권자 있대요. 자, 그 중에 일부가 자기 것만, 자기 것만 본등기 할수 있다 없다. 내 것만 해야지, 내 것만.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때 그 사람, 맞아요. 그죠? 자, 단독으로 어, 말씀할수 있다, 맞아요. 자 다음 H 보세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되어 있는 물권 변동증권 이게 뭐라 고랬어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증권 지금 내 거가 아니라 니 건데 니 물건이 나한테 넘어올 거야 변동될 거야 그러니까 니거나줘 네 이거 채권적 청권입니다자 그렇다면 가등기가 됩니다 그 가등기를 팔수 있다 이제 가등기 상위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능하다. 라고었죠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됐죠? 그렇죠? 자, 천천히 지문 따라오면서 읽고 계신 거 맞죠? 네. 다 끝났어요. 네. 자, 가등기 에대한 소유권 본등기, 가등기 본등기라는 경우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해 당해 당해 당해 당해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감유. 자, 얘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는 본등기를 하더라도 말소 안 된다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가 처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본등기 하더라도 얘는 못 지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급말 된다 틀렸죠 자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가등기에 대해서는 자 가압류를 가등기에 대한 가, 가압류를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등기도 이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전 못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전하지 마, 잠깐만, 너, 너 나한테 눈금 파야지 감요야 이전하지 마, 이거 나한테 줘야지. 딴데 넘기지 마, 가처분. 이럴때 가등기에 대한 감면 가처분도 해줍니다. 자 이게 이 마찬가지, 가등기 상 권리 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등기 딴데 넘기지 마, 나한테 줘야지라는 가처분. 가처분. 요거, 요거 들어오면 등기할 상이 아닌 경우로 각각사유가 아니죠. 자, 이 경우는 등기관은 수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은 수리해준다.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도 수리해준다. 그죠? 이것도 수리해준다. 다,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아니죠. 본등기 금지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수리해준다. 자 다음 지상권, 지상권, 지상권 빌려 쓰는 거죠? 빌려 쓰는 것, 빌려 쓰는 건데 가등기, 본등기를 딱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저당이 걸려 있더래. 자이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저당권이잖아요. 이 저당권이 저 지상권을 영향을 미쳐서 손해를 보게 침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직권말소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셔야죠. 안 된다. 그죠? 자다 끝났습니다. 마무리해 보죠. 자, 임차권, 임차권, 자, 임차권, 자, 임차권, 용의권이죠 가등기 빌려 쓰겠다라고 가등기를 걸고 본등기를 했어요. 네, 등기가 는 가등기 후 본의 전에 동일 부분의 용의권어 너도 빌려, 너도 빌려, 너 나가 이렇게 되죠. 어, 같은 거를 둘이 못 빌리니까 나가 지금 말씀한다 맞죠. 자 저당권 나면 땡큐, 땡큐. 자 저당권 가등기 본의기 땡큐지 뭐. 저당권 나오면 어, 무조건 없다, 없다. 직권말살할수 없다. 저단권 나오면 다 그냥 데리고 간다. 지우지 마. 그냥 다 데려갈 거야. 나중에 돈안 갚으면 그때 보자. 직권말살할수 없다. 맞는 말이죠. 됐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두 시간 정도 중간에 좀 인터넷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끝났는데 한두 시간 정도 촬영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량도 아니고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좀 충실하게 내용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내셔가지고 틈틈이 두번세번 번 이상 반복하시고 어, 강의가 충분히 됐다라고 하시는 분은 빨리 돌리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예, 그거보다도 많이 됐다라고 하면 이 자료를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때에 비해서 글씨를 빨리 정확하게 읽느냐. 아, 그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어, 익히셔야 될 최종 목표예요. 글씨를 정확하게 빨리 읽는 거. 어, 그 연습은 같은 문장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아무 문장이나 읽으시면 안 돼요. 기출 지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 기출 지문 읽다 보면 아 정리하고 싶은데 그러면 정리 노트를 하고 싶잖아요. 그거다 넣어놨어요. 더 필요한 내용과 기출 지문과 정리 다 해놓고 사례까지 위주 앞에 해놨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만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 시험에 충분히 대비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잔소좀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